역시 최고의 게임! 하스스톤! 아 이게 이게 이게 문제야 이게 개발단계라고 해야되나? 더 최적화가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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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한 잔씩 들어. 염려는 <목소리나> <엄료는> 내가 쏜다. <목소리나> 이거지. HAHAHAHA <laughs> 좋 호두의 아이들 누구야 그건 바로 손님 아들 모여 이거지 와, 개잘했다, 방금. 와, 방금 조준아 형거 봤어? 에임? 야, 나보고 피지컬 구리다 그러지 마. 나 방금 에임 진짜 개지렸어 여기서 해고를 보면은 딱 10장이니까. 얘가 지금 8장이어서. 아하. 아까처럼? 신들린 에임? 아, 그냥 이루샤 뽑으면 되는데. 제일 좋은 건이루샤 뽑으면 되는데. 보이나? 보인이 친구야? 지금 보여? 야 보고 와봐. 있어 없어. 야 일진수 있어 없어 빨리 보고 와. 아 장연재 존나 잘해 진짜로. 아 신의 장연재 존나 잘 보고 오면 알지. 보고 와야지. 아.. 샤리트 화영구 맞으면 제섬이니까 자연주문 이럴 듯 키키키키. 아, 맞지 맞지. 아, 여기에는 여기에는한발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친구야? 이거 아무리 그래도 저기 한발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어나 다음 턴 오른쪽에서 열광의 댁하고 맑은 생물 해가지고 어 아무튼 생성된 굴단의 해골에서 나온 어 황천 오 대박 대박 대박! 어 열광의 댁에서 나온 맑은 샘물에서 나온 해골! 어쩌고저쩌고 영혼 분쇄! 와 영혼 잡티 대박사건! 아이 사람들.. <웃음> 이 사람들 반응왜 이렇게 웃기냐 <웃음> 아오 어, 여기서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 게임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르죠. 놀랍게도 아직 몰라요. 놀랍게도 아직 몰라요. 놀랍게도 놀랍게도 아직 몰라요. 이 게임을 왜왜왜왜이 게임을 모르냐고. 게임, <웃음> 나도 이 게임을 게임. 몇 년을 하는데 몰라. 아니 언제까지 모를 거야, 이 게임을. 이 게임을 대체 몇 년을 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. 오 게임 끝났는데 왜 끝났는데? 게임왜 끝났지. 오. 갔어. <웃음> 아, 미친. 아, 너무 좋아. 역시, 와. 나 앞에 20판보다 오늘 한판한게 제일 재밌다.